같이 보다 실제적인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예. 같이 합시다. 기도. 근데 이 기도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가 두세 사람이 이상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가정이나 단체나 그 나라, 그 민족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자 인생에 있어서 두 사람은 참으로 중요한데 예.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말에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꼭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예. 친구나 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는 친구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인데 그냥 친구라는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전도를 끝까지 하려고 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기의 경인기처럼 내가 무슨 주님의 말씀만 하면 공을 벽에 던져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동문서담해요 그 친구는 철학 이야기를 하고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친구하고 나하고 공통 분모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림을 그리고 나도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릴 때는 서로 의사 소통이 잘 되고 그 친구가 만들어지 못한 그저 물감으로 만들어지 내 못한 색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알수 없는 그런 색깔을 그 친구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빠릿때다가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림 그리기도, 어, 그리기도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청년대, 소년대를 벗어나서 청년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이사가던 계속 친구니까, 전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예요, 편지. 서로 직장 때문에 바쁘니까 편지 쓰는 거야. 편지로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관. 나는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시작할 때 성경구전 한한절딱 놓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잘 되고 간결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일서 2장 3절 말씀 딱 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또빛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행하라.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 선물을 하는데 그 친구는 철학가의 책을 나한테 선물해 주고 나는 성경책을 선물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친구 또한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남미호랭계교야. <웃음> 편지를 쓰면 또 나는 또, 내가 남미호랭계교 옛날에 다녀봤는데, 호랭이 물어갈 교야,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상상해 내고. 그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친구가 있어요. 결국에는 남미의 호랭이 물어갈 경우는 그냥 떨어져 당하고, 또한명이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불교야. 거기는 막 옛날에 여러분, 그 소림사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그 친구는 맨날 소림사 이야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중이 되나? 중이 돼서 능력을 많이 받냐? 그냥 야, 그거는 사기다. 나도 소림사 영화는 좋아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니다 제 친구도 아니다 그래서한친구는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박길수라고 하는 이 친구를 계속 기도해서 다른 친구들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가 바뀔 수라는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을 이 친구를 반드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친구는 찾아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는데 이 친구는 또 나에게 이제 벌레만 연락을 해요 근데 내가 연락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 보고 싶으면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 만나를, 나를 만나려면 교회 와야 돼, 교회에. 네? 교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부천에서 강남으로 오면 아침 9시에 와가지고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고. 어? 왔어? 야! 야, 친구야, 왔냐? 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 주일학교 오전 9시에 예배 끝나요. 잠깐 얼굴 보고 조금만 기다려 끝나고 청소하고 오전 10시 반에 이부 예배 드리고 이부 예배 끝나면 11시 반에 잠깐만 11시 반에는 또 찬양대하고 잠깐만 끝나고 12시 반에도 같이 점심 먹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또 2시에 드리고 끝나면 4시까지 끝나면 또 4시에 또 주일학교 다음주에 가르칠 것도 분반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저녁 교회에서 먹고 끝나면 저녁예배찬양예배찬양대 준비하고 끝나면 저녁 8시 반 9시 되죠 다 정리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러면 한 10시 되면 다 가고 나서 밤 11시 반 12시 다 되면 그 친구는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도, 어, 잘 있거나 얼굴 보러 또 와요. 그러니까, 1부, 2부, 주일학교 예배까지 하면 5부야.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 다 드리고, 점심 잠깐 먹고 공원에 가서 있었던 얘기하고, 또 만나면 소크라테스, 뭐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너로 듣고, 뭐 듣고, 뭐 듣고. 그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페드로가어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성경을 들먹이면서 주일날 또 아이스크림도 사와요 또 나는 주일날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그래서 본인이 두개 먹어 그러다가 이제 이제 조금 더 청년이,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어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자 소년 때 복음을 전한 것보다 청년 때가 되니까 좀더 성숙하고 원숙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핵심을 탕탕탕탕 이야기해서 복음 을 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복음을 좀더 정확하게 쉽고도 빠르게 전하겠어요 근데 청년 때 복음을 전한 것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늘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는 안 믿잖아요 3년 동안 검정고시로 그 친구는 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1년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결혼 대학교까지 1년에 다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그 친구 또 만났어요 야 봐라 내가 자랑할 것은 안되지만 너는 3년 동안 계속하는데 과목 합격만 몇개 받지 나 봐라 나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도 보내주시고 돈 없어도 좋아 얼굴만 잘생기면 돼 응? 나봐 얼굴이 잘생기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끓잖아 근데 그 끓은 여, 여자 중에서 제일 풀풀 200도 300도까지 끓는 여자가 나한테 달라붙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 강봉재라는 여자야 말씀에서 벗어나네 그때는 우리 사모님이 이빨에 약간 뻐드렁이가 있었어요 그 매력때문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좀 놀렸어요 왜냐면 웃으면서 김선생님 그런데 그게 그냥 뿅 갔거든요 내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강선생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나 봐 나는. 아에 튀어나온 그런 게 좋습니다 어 진짜요? 어, 몰라요 어. <웃음> 그때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웃음>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이 교회가 되고 어, 우리 교회 이윤상집사가 사모님이 흉내를 내는 거야 토끼 이 새끼 이빨 있잖아요 토끼 이빨 두 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추수감사짤때 그러면서. 이빨을 두개 끼어가지고 사녀짐을 막 하는거야 <웃음> 아니 저 자꾸시 왜 우리 사모님을 나 하나 놀래야지 자기 마누라나 흉내내지 그래서 몇번 했더니 사모님이 기분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중상 집사가 끌려가가지고 사모님한테 심판을 받았지 사모님이 뻗어렁이니까, 우리 딸은 그 자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나서 이빨을 교정을 하는데, 교정할 때 사모님이 그 멋있는 이빨을, 뻗어렁이를 교정을 해버렸어요. 가지러하게 그러다가 이제, 좀 미모가 좀 떨어졌어요. 내가 평생에 사모님 놀리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웃음> 선교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고 사모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다리를 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친구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았고. 사모님 친구가 믿음이 더 좋았고 사모님은 초신자인데 우리 친구도 초신자 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가정이 같이 만나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니까 이제 개척교회 소리 집사로 밥집 하면서 청량리에서 중국동까지 매일 철회가 왔었어요 아침에 10시부터 일해야 될 사람이 밥집 해야 될 사람이 새벽 3시, 4시까지 철회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뭐 먹을 거 돈만 있으면 교회로 가져서다 같이 고 새해 밀리면 다 하고 우리 저리 사명교회 때 민천웅이가 또 권성욱 집사 부부가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일하라고요그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잊을 수가 있어요 눈만 가면 이렇게 막스쳐지나가는 거예요. 근데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에는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모님 친구는 권사님이 됐고 만나면 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가 또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왜? 제가 여러분 성격이 모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여자들이. 산에 산꼭대기에산곽산꼭대기올라가가그집그집 그집 부부도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겨울에 그냥 영하 15도 20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 같이 계셔서 그기서방황을 받고 우리 사모님은 그전이방황을 받고 그 친구의 처가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한 친구만 예 건졌어요. 자,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그 말씀이 한 사람이면 피하게 거냐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러니 삼계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아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일종의 어떤 생태계 먹이 사슬처럼 되어 있어요. 엮여 있어요.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아주 강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짐승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하면 누군가에게 잡혀 먹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영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먹이사슬에 잡혀 있다니까요 예? 죄가 인간을 불신하고 불신이 바로 죄인데 죄가 사람을 올라가 메고 있어요. 먹이 사슬처럼. 예. 그래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올라가 메던 것이 풀어지고, 족쇄가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예.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할때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들먹인다? 이건 가짜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가짜들이 나는 거니까 자 오늘 내가 기도해야 내 환경과 내 실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고 내가 환경이 이러면 내일 기도한다는 것은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고요 믿음도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도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해야만 되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나 믿음이나 모든 예수 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두번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철저한 믿음과 기도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애굽 17장에 보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말렉은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야 에서의 손자 에서의 손자인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에서의 아들이 디나라고 하는 첩그 여자를 두고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에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민족들에게서 으뜸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민족들의 으뜸이야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의 종말은 멸망이니라 한마디로 첫 글쏘야 아말렉 족속이 그, 그 유목민인데 내기브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 중간에서 어, 살았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쑤시고 그러면서 강탈하는 민족이에요 아말렉이다 이 뜻이 호전적이다 호전적인 사람들 그런 뜻이고 아말렉의 또 다른 이름은 계곡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지나갔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준비에다 그냥 공해서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민족의 으뜸이야 성경에 보면 근데, 이민족이어띠임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저들은 멸, 그 종말은 멸망할 것이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민숙이 24장 20절. 민숙이 24장 20절. 시작. 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음. 아멘. 네. 열국의 으뜸인데도 그 마지막 종말은 죽음이야. 멸망이야. 왜 그러냐?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뭐 설계되어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민족이야.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말렉 족속은 족속 자체가 가장 민족들의 으뜸이니까 스스로 교만하고요 이적 그리스도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교만에 뻗쳤어요 그리고 자기들 속에는 항상 죄의 소욕이 있어요 죄죠. 성경은 하고 얘기하는 죄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죄의 소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바로 육체에서 원하는 것은 죄의 소욕이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항상 부딪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아말렉 족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요 아말렉 족성들은 어떤 족속이냐 길에서 만나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8절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공격하기도 하지만 딱 앞파 가지고 뒤에서 공격하는 것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언제 공격하느냐? 긴장하고 전쟁 준비하는 종족에게는 덤비지 않다가 피곤할 때 뒤에서 있다가 뒤에 따라다니다가 약한 자들이 있을 때딱 공격을 해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조금만 느슨하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의 자세 기도가 막안될때 오늘도 피, 어, 뭐 피곤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의자에다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다리가 지르고 또 무릎이 요새 좀 아파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기다가 방석 두 개를 깔고 강상 붙잡고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또 피곤의 영이 확 오는 거예요 피곤의 영이 막 오는데 이 영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눈 감고 이렇게 보면 형체가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앞불량에서 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뒤로 돌아와서 내저 벨기에 집회 갔을 때 내가 비행기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도 그 엄지, 검지손가락, 중지손가락 이두 개가 감각이 떨어져요 목 뒤에 왼쪽 손이 안 가는 등짝 위쪽 부분을 찍어가지고 칼로 찢듯이 했는데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왼쪽 어깨하고 팔꿈치 왼손가락 이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왼손가락하고 이게 좀 불편해요 아이고 이렇게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도 건강하지만 한 번씩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이것을 대치기를 하지 못하, 쳐내지 못하니까 육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귀신이 공격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내가 치명적인 약한 부분에 있다니까. 그런데 그내등 뒤에 와가지고 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까 뒤로 꼬그러졌어요. 또사모님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 중단하고 또 나한테 오면 또 기도, 기도가 기도더 흐트러질까봐 내가 막 강산 붙잡고 막더 기도하고 악을 쏘고 그랬는데 아말렉 족속이네 이 마귀와 같아요 길에서 만나서 피곤할 때에 뒤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이게 누구냐 아말렉 족속 조금만 느슨하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피곤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외치면서 숨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쫓아내서 피곤할 때 피곤하면 물러가라 그렇게 쫓아내면 피곤이 왔다가 또싹 물러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와서 공격을 하고 내가 피곤할 때도 피곤이 합당하게 오는 것도 있지만 피곤한 뒤에서 사단이 더역사해요 여러분 귀신에게 눌려 본적 있으세요? 네. 가위 눌려 본적 있죠? 그죠? 가위 눌릴 때 느낌은 어때요? 그냥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그냥 움직일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이 와서 올라타 가지고 목을 조르고 몸을 꼼짝 못하게 눌려 버려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는 주님 제가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이 사단의 공격에서 오는 피곤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일을 통해서 오는 피곤함 같은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이 들 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요 이건 용적인 거니까 주님이 오시던지, 수호천사가 있던지, 수호천사가 옆에서 몸을 싹 한번 만져 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만져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르르르르르르자르르르 할렐루야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모세 세르르르 모세의 천암 훌 미리암이라는 누이의 남편이 훌이에요 자 여러분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내는 것도 힘들고 옆에서 팔을 들어줘도 이건 힘들어요 옆에서 팔을 들어줘도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쉬는 거예요 무조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현실이야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늘 무작정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불순중해서 그렇습니까? 원망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순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총 레이더로 점검, 점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잠깐만. 오늘 어땠니? 원망이 생겼어요. 오늘 어땠니?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겼어요. 오늘 어땠어? 나도 모르게 애씨. 욕이 나고 막 불안이 나고 초조 근심 염려 공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녀, 자녀대로 나는 나대로 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일날마다 우리 손자 손녀가 오니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예?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예? 할아버지 보고 나서 교회 와서 오늘 어땠어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얘들이 막 말을 해요 아이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또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아이고 요것들이요 벌써 세상적으로 나갔네 요것들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네 지만두려 하는 것이 있었네 아이고 부모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다내책임니다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고요 자식이 좀 삐딱하고 그러면 부모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앞길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은 우리 손녀딸이 사랑이가 막 불평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딱 들어와서. 왜? 위험신호가 보이잖아, 요 위험신호가.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할수 못해요. 남의 자식이니까. 내 소생들은 신앙을 삐딱하게 가지면 내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불러가지고, 사랑아, 너 할아버지 똑바로 봐. 얼굴과 얼굴 보자. 왜 이런 말을 했어? 아이고, 벌써 이제 8살이 됐네? 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나서 다들어봐 뭐가 뜨고 뭐가 뜨고 뭐가 뜨고 뭐 유치원에서 누가 뜨고 누가 나를 건들고 누가 싸우고 나한테 욕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신다 아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네가 기도하면 마음이 싹 바꿔져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 병원에 가도 회복이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기도하고 성경보고 그러면 네 마음이 바뀌어 생각도 바뀌어 너를 욕하는 사람도 영원히 불쌍하게 돼더도 말고 돌도 말고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회개 다 해요 음.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오면 회개 다안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다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뭐 뭐 욕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어. 지옥 한 번만 갔다 오면 해결돼요 왜? 가서 그런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감, 가 있는지 지옥에 가면 품목별로, 제목별로, 죄 지은 종목별로 쫙 <웃음> 그래서 제가 지옥 가는 동영상을 자꾸, 자꾸 자주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숙화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겸손이 없다지고 나도 모르게 안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옥에 수도 없는 목회자가 많이 가니까 목회자만 가나? 사무들도 가죠 목회자와 사무만 가나? 성도들도 가지 성도만 가나? 권사 집사 장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 또 청소년들도 지옥 가고 어린 아이들도 지옥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죄성이 생길 때부터 죄가 뭔지 아는 아이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가다가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매사가 살얼음 걷는 것처럼, 네? 날씨가 따뜻하면, 얼음이 어. 얼었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살짝 하면 부디직 하잖아요. 찌익 갈라지는 것처럼.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생각이나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로는 판을 걷는 것 같아요 왜? 지옥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천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날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언제든지 방심하면 죽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지도 죽으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등로 지켜주시고 다 보고 헤아리고 있어요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내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나라에서 그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10편 88장 9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죽게 부르짖으며 죽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예. 주님의 교회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는 묵상으로 하지만 성질이 나와서 기도할 때는 닭판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막아으면서 기도 안 되면 손들고 기도하고 손들어도 기도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리가 저리도록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장자가 끊어지도록 부러지는 거예요 괜히 부러지는 거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부러지는 거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들이 보니까 성도들이 수술대에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책임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느냐 모든 사건 모든 일을 내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응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나 몰라라 나 아니라도 뭐 누가 하겠지 일꾼들 많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일꾼 많지 않습니다 일꾼은 누가 일꾼인지 아세요 은혜받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수동적인 일꾼들은 많아 네. 어중에또중 일꾼들은 많아 있으나 마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봉사해야 되겠다 설거지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임명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임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책임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은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책임자 밑에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저뭐 시킬 일 없습니까 뭐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러면 좀 청소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 그좀 닦아 주시겠어요 그럼 주일날 저녁에도 밥 먹는 사람이 시간도 안 지키고 뭐 그런다며 주일날 저녁에 밥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종처도 빨리빨리 안나고 주일날 저녁에 가면 밥하지 마세요 출발천여가. 시간도 안 지키는데, 뭐. 제가 기도원 가서 보니까, 아이고 기도원 가서 보니까, 종땡 치면 5분 안에 사람들 다 집합해요.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파 초월에서 유명한 목사든, 안유명한 목사든, 80세 이상, 70세 이상, 은퇴한 목사들 다줄 서요. 왜? 그때는 밥 모두 먹어요. 뭐 그래. 그리고, 30분 내에서, 밥 먹고 그거 자기 먹은 거 갖다 놓고 반찬 남겼다. 그러면 사람이 다 쳐다봐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골고루시고 농부들을 두시는이 귀한 밥쌀한톨한 한 톨을 에? 이걸 남기다니. 그래서 나도 나는 눈치가 없나 처음 딱 보니까 들어갈 때부터 딱 보니까 반찬 남기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 앞으로 우리 주일 주님의 교회도 여러분 기도 보냈더니요 반찬 밥 형편 없어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안해국밥 반찬 두 가지 오늘은 깻잎 깍두기 하나 그렇게 그래서 양념 무뭐파 쪼가리 양념으로 들어간 거까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래 가지고 내가 깨닫는 게참 많아요 여기서는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살 빌려고 밥을 안 먹고 집사님 권사님들 뭘 해줘도 잘안 먹고 이러는데 기도원에 딱 가니까요 왜 그렇게 배가 고파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렸어 기도원에 딱 가니까 배가 너무 너무 고픈 거야 그걸딱줄서 있는데 종 치기 전에 나는 미리 가서 있어요 종치기 전에 딱 가서 서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밥 먹어요 그 나도 들어가려고 했더 안됩니다 왜요 여기는 봉사자들이 먼저 밥을 먹습니다 배에서는 여기서는 꼬르륵 소리도 안 나는데 기도원 가니까 꼬르륵 꼬르 이게 귀신이 들었나 뱀이 들었나 용이 들었나 왜 그렇게 꼬르륵 꼬르 소리나는 거그 내가 딱 서서 또 들어가려니까 안됩니다 또 그런 거예요 왜요 보세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서서 1절 2절 3절 4절 이걸 다 부르세요 곡을 알아야지 무슨 곡인지 그런데 이게 4절까지 해서 오늘 식사 밥을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또뭐그 다음 주에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또그 옆에 사도신경도 외워야 돼 <웃음> 정말 특별했어요 천농하사 천지를 만드신 단체로 있으면 다 같이 단체를 거기에 1절 3절 4절 탁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머리 다 빠진 목사님도 있고 나도 서서 막 속으로 얼마나 우, 웃기고 웃음이 나는지 막 했어요 그래도 그 옆에 황당한 가사도 막 있어요 그런데도 막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다. 아니, 밥 먹는데 무슨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어. 또 주기도문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색다르다. 그래서 나도, 여기는 여기대로 법이 있으니 이 법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가니까 반찬을 줘요. 감사합니다. 먹었더니, 내 정체를 숨기려고 모자도 낙가모라 모자 딱 쓰고 잠바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형님뻘 되는 대머리 목사님은 자꾸 오셔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거기서 많이 본것 같은데 많이 본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 난 모릅니다 많이 본것 같은데 혹시 유튜브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나 그런데 잘 안나옵니다 아이씨 <웃음> 내가 거기서 몰래 담배라도 피워서들어떻 뭐 봐서 근데 먹고 얼른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쫄르 쫓아왔어요 우리 방역까지 쫓아왔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진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하도 그래서 이실을 짓고 했어요 네, 뭐불뭐 뭐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예불뭐좀 조금 좀불좀 좀 그럽니다 그래서 간정을 잠깐 했더니 은혜를 받으시고 자, 여러분 여기 숙소에서도 종치만 나중에 닦더라도 종치만 그때 나가서 닦으신 분이 계셔 없는 줄로 믿어요 눈곱 그때 나왔을 때가 코막 후비하고 그러지 마시고 종치만 빨리 나와서 드시고 그리고 같이 좀 도우시면 좋겠어요 무거운 거 있으면 남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권사님 어디 계셔요? 군 어, 권사님 음. 이제 주일날 저녁에는 어, 총 한번 치시고 권사님 사라지세요 밥통 국통 반찬 두 가지만 딱 갖다 놓고 권사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밥 먹고 자기가 자기 밥 먹으러 설거지 딱 해가지고 놓으시고 예. 그리고 시간 30분 안에 식사 다 하실 수 있도록 권사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새 성전 가면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새성전에 가면 질수로 그렇게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찬 절대 남기지 말고 아이들도 반찬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자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법이라도 그 법에 순종하고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스럽게 하게 되면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예. 아말렉은 도대체 도대체 아말렉이 뭐냐 예. 역사적으로 보면 에서의 손자지만 실제 아말렉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속에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기질 육체 여러분, 아말렉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마세요. 이 아말렉은 육적인 기질이에요. 이 육적인 기질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 육체가,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내 스타일이 제일 세. 으뜸이야. 세상에 모든 만물 중에서 내가 제일 으뜸이야. 아말렉이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기분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영육관의 전쟁이에요 아말리오과 전쟁은 가사합니다 아말리오과 전쟁은 영육관의 전쟁이다 네 영이 이기느냐 육체가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죄가 스크름을 짜고 나를 꽉 붙잡고 죄의 소유이야 이게 육체의 소유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니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만나서 잡단 이야기 하지 말고 잡단 이야기 해봐야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네가 어떻고 저렇고 저러고 저렇고 뭐가 누가 어떻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지금 우리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해졌어요 네. 주일 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기도하지만 일부 한쪽에서는 기도 안 해요 네. 네. 그럼 이게 나중에 골마 터져요 그 인생의 골마 터질 대로 터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노인, 노인들, 80대 노인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결국에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전쟁이 이겼는데, 원인은, 승리 원인은, 기도해서 그렇다. 누가, 백그라운드는 상꼭대기 위에서 노인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약해지면 진조가 나타나, 안 좋은 징조가. 기도가 강해지면 영적인 축복의 징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징계가 또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또 사생제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기도 친구가 되어서 삼겹줄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민족의 으뜸이라 할수 있는 암말렉 족속도 하나님은 멸망시키는데 택한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